안녕하세요. 어, 션입니다. 아, 어, 오늘은 어 제가 어 뭐지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10월이죠 지금? 네. 10월은 어 굉장히 중요한 어 날이 있는 날인데 바로 주원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주원이 생일 어, 상겸 해가지고 주원이가 먹었으면 하는 음식 주원 생일을 맞이해서. 주원이가 먹었으면 하는 음식을 제가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주원이가 평소에 이제 자주 시켜 먹는 아무래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자주 시켜 먹는 음식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만두, 돈가스, 떡볶이 예. 그러니 베이스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주원이 생일상 한번 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어, 저 레시피를 어, 뽑아왔는데 일단은 음, 오늘은 제가 먹을 거라서, 비건 레시피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저도 나중에 한번 주원이랑 같이 먹을 때는, 원래 주원이가 좋아하는 대로 같이 해서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심심하니까 제가 먹고 싶은 대로 할게요. 어, 대파, 양파, 당근, 표고버섯, 깻잎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한다. 손 씻고 왔지만 그래도 한번 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잘게 잘라줄게요. 채식으로 하면 더 맛있긴 한데. 응. 이만큼을 다 일단 뭐 대파? 튀는아 양파 어떻게 야지거는 빼줄게요. 이 그거 아가물 주면 라이싹 자라 자라는 거. 대충 이렇게 양파 숨이 죽으면 또 작아지니까. 어... 약간 그.. 잘게 먹는 맛이 있는데 아.. 깻잎을 조리.. 아.. 잠만아 오케이 이거, 이거는 약간 고명으로 올릴 생깻잎 깻잎은 나중에 넣어도 나중에 조리가 다 되고 넣어도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요리하기였어요 깻잎 같이 났고요. 어, 이제 물두 컵을 물 한번 넣어볼게요. 물두 컵을. 네. 500ml 정확하죠? 잘하는데 아이 영상 모습 보여주겠니 간장 두 스푼 자, 진간장 맞나요 어 오케이 <웃음> 오케이 두 스푼. 두 스푼. 그리고 올리브 나한 스푼 요리당 요리당 반 스푼과 떡을 넣고 끓인다. 자 다진 마늘 죠 지금 물이 끓기 때문에 빠르게 다져볼게요. 여러분 혹시 제가 좀 선반에 보이나요? 괜찮아요? 마늘은 수, 마늘수록 맛있으니까. 다진 마늘 모, 몇 스푼? 반 스푼. 저는 그 다진 마늘 넣어서 하는 거 보다 이렇게 생마늘 다져서 하는 거 봐도 맛있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오차인데할수 있는데 달라요 하려고는 못켜여 이게 아, 이게 인, 인, 인젝션인가 인덕션. 인덕션은 이게 끓고 있는 건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시원한데. 야 이거 자꾸 밀리나 <웃음> 넘치게 조금 물을 확 잡아가지고 <웃음> 물이 자작해지 아 그리고 떡을 넣고 끓인다고. 잘 있어. 기름도 예열을 하고 튀겨, 튀겨줘야 되기 때문에. 또이또 아! 또 고온에서 바로 해주는 맛인데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한다? 바깥으로? 와, 이제 또 기름이 안 좋은 억이 있는데. 여기 자동 시스템이 잘 되어 있구나. 자꾸 꺼져버려. 요스맥그런거 혼자 잘 놀아야 된다고? 떡볶이가 잘 되고 있 소리가 들고... <웃음> 베스트 잘맞지 <웃음> <웃음> 뭐야 원래 급하게 확 튀는 게 맛있어서 그래요 뭔지 알죠? 덮바속촉 아, 잘한다 네? 잘한다 터졌다 터졌다 그래 도아 우! u l t 어 이거 맛을없어주는게참 아쉽네. 진짜로. 나는 좀 엉성해 보일 수 있어도 기름에 이렇게 해가지고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 지금 이제 끓거든요. 손질해준 튀김들을 빼고 넣야죠 네, 다음. 깻잎은 공연처럼 가는 거였구나 봤죠? 제가 한 마리 고워요 아무튼 비슷하게 끝날 거 같아요 깔끔하고 성공적으로 이가 완성이 됐고요. 맛볶이할때 라면은 이렇게 들어서 훅훅 불어주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느낌, 이그 원래 일반 라면 먹을 때는 이제 꼬들꼬들하고 쫄깃쫄깃하게 먹으려고 중간에 바람이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그 양념이 면에 스며드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 하자 아, 하자 아, 이제 세팅을 하고 어, 시식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아 콤덤을 안 넣었구나 소스, 돈까스 소스는, 저는 소스를, 아, 그래, 돈까스는 살짝 끓는, 또, 핫하 해줘야지. 주원이는 또,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만두 찍어 먹어 소스. 식초랑 간장 1대에 비율하고, 고춧가루는 넣고 싶은 만큼. 네, 하면은. 자, 인서트 찍으주고요 와, 뭔가 그거가 옴룡룡룡 같다. 이거 보니까. 그럼 제가 한번, 어, 맛을 봐보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국물 맛은 아까 봤고, 간이 잘 배어있는지 안 배어있는지. 아, 아, 라면 맛있다. 아, 음, 고소함이 어 저세상급이다. 진짜. 로 이것도 비주얼 쇼. 뭐지 뭔잘리근데 신기한 신기한데 아까 그렇게 튀겼는데도. 이렇싸는 소리 들으셨나요? 단면이도요 근데 뭐 이거는 그냥 기성품 사서 튀긴 거나? 근데 이거는 소스 안 뿌리고 이렇게 양념에 해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만두 동골 만두 라면이야 뭐 항상 음. 솔직히 좀 싱거울 줄 알았는데 저는 평소에 떡볶이를 잘안 먹어요 근데 음, 그냥 맛을 표현 해주자면 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맛있는 맛 음. 근데 이제 라면 스프랑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좀더 맛있는 집에서 해먹기 진짜 좋은 레시피인 것 같아요 네 어, 오늘 이제 주헌이 생일 기념으로 해서 주헌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요리를 해보는 콘텐츠였던 것 같은데 아좀 아쉬워요 제가 진짜 제가 잘하는 분야에서는 조금 제가 요리를 나름 맛있게 하거든요 하는 과정에서는 좀 엉성해 보여도 맛은 정말 맛있는데 어, 팬분들에게 맛을 먹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오늘 또 어, 간만에 좀리프레시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금방 만나요? 안녕 아주원아아 일단은 이렇게 너가 생일인 덕분에 요리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어너 생일을 맞아서 너가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음식들로 어 내가 메뉴를 꾸려서 요리를 해봤는데 어 너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어 10월 10월이면은 뭐 우리야 뭐어 계속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활동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고 있을텐데 건강 잘 챙기고 어 멤버들이랑 잘 지내고 그리고 팬들이랑 잘 지내고 주원이 워커도 잘 됐으면 좋겠고 <웃음> 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생일 축하해 아